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짤만 들어와지잖아. 들어거든너 <목소리도> 학원 꺼야겠다. 너이 새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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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벤 세이브 해놨다 내가 이거 따 버리냐 잠깐만 게임으로여로 바꿔서 없애자 없앴다 고 몰라 이거 누르는 건가 이거 누르면 리소스 팩쓸수 있다는데 너네야너 네, 너, 그거 넣어라 됐다 누르자 오, 요, 요, 됐다. 야, 이거 돈 게임인가 본데. 뭔하 뭐 거야, 이거? 몰라. 아, 이거, 이거? 보스, 여기서 사, 생존하면서 보스 찾아서 구하면 된다. 아... 어... 일단 나무를 캐자. 이거 <웃음> 부수는 건지 아닌 지 모르겠지만 일단 캐 보자. 일단 캐 보자. 아, 일단 생존하는 거 같은데 뭔가. 까 음. 겁나 안 깨진다. 돈도 있네. 뭐니? 쉿 응? 끝이다. 근데 미안해. 연네연네 죽이지 마! 연네안 돼! <웃음> 어? 송아인! 상자 찾았다! 상자! 응? 어디서? 상자 찾았다. 너와봐 아까 나 죽인 데가 어디지? 여기요. 지냈는데? 아 어, 진짜 있다. 어. 에이 이거. 일단 다투자 일단 너부터 죽이자. 음. 오 이케이 죽자. 나 음. 이거 야생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지 뭐. 맞는 거 같은데. 넌 뭐야? 내두 번에 손댔어, 너. 나 이제 돌세개만 오케이. 나 갑자기 네가 마음에 안 든다. 이씨. <웃음> <웃음> 아, 여기 다리가 끊어져 있어. 이색이..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이게.. <웃음> 이게 진짜.. 니 <웃음> 네 맨.. 너의 맨손이 반달돌 개념일 수 있을까? 반달돌 개념일 수 있을까? 되게 다야 오지말해도 돌세 개만 주세요. 돌세개만 갖고 올게. 돌세개만 주세요. 저기. 아니 돌세이만돌세이만잘 주서라. 새개된거 같은데. <웃음> 미안, 어? <웃음> <웃음> 미안, 난 그런 줄도.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먹었다. 아, 나 죽었다. 돌복다 <웃음> 상자 주우러 갔거든 응빈 상자들아 상자 나와 상자 <웃음> 내가 꺼내왔다 어 진짜? 뭐있더데뭐형 그냥 그냥 뭐, 양털 4개랑 오케이 근데 왜 상자는 안 떼왔니? 음. 일단 고기가 필요하니까 얘들 다 죽이자 교배시키지 않을래. 그리고 얘도. <웃음> 미안. 어안 양이 때렸다. 양이 때린 거다. 양이. 양이 때렸다. 아니 내가 때린 거 아니잖아. <웃음> 동물 사냥 중인데. 다죽일다 그냥. <웃음> 아 미안해. 됐다. 다 죽였다. 형이 기돌 생성기 하나만 만들어봐라 안 그러면 네 목숨은 없어진다 남아줄래 뭐 그럼? 어? 돌아나 남아주세요 <웃음> 일단 내가 지금 상자에 눈먼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난 저기 먼저 가고 싶거든 코을트 분석기. 이거 여기다 뚝페일까그다음 던져줘. 형 어? 뭐? 그다음 던져줘. 이거 이거라 써라. 이쪽. 야, 일단 여기 여기 다 없애서 저 상자 상자나 먹으러 가자. 어제 영원 나, 주변에서, 좀비 스폰 되는 것 같은데. 야 62개로 저까지 충분히 가겠지. 전으로 이어서. 아니 그거 발판 그 반블록 만들어라. 흙인데. 어 너무. <웃음> <웃음> 형, 형, 여기 도착했어. <웃음> 형, 요로 와봐. 저 있어. 그래 그래. 그 계단 만들어라. 뭐야 얘? 뭐야 왜? 왜? 형 다음번에 어느 쪽으로 갈래? 언니야 너 어떤 애가 스폰된다고? 어? 새골들 있어. 일단 여기서 고기나 하나 구워 먹자. 내려가니다어 이름표가 보이길래 닌가고 땅 내려갔는데. 미친놈이셨어 <웃음> 어떡해 얘들아 미안해 내가 여기로 들어가는 문 하나 만들게 야너괜찮 좋았다. 스폰서 다 깰까? 아니, 여기 1층에 스폰서 있는데. 레벨링은 해야지. 형, 여기 문 만들었다. 어, 왜 2층엔 좀비가 있지? 금가 버리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Oh my God. 어디 있냐? 어 여기 상대있다 어디있냐 태웅이 요쪽으로 몰래 빠져서 온나 곳이 있다 죽을 각오를다 해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야, 밑에 어... 게이들 너무 많아 그런 곳이 있었다 뭐. <웃음> 우리가 주변에서 스폰 계속되는데 거비. 니니 네, 네, 네 엄청나게 뜨르 맞던. 이런 이는 뚝게 발을 꺼낼 수 있었는데. 뚝끼발 뭔데? 모르겠다. 코인인 것 같은데. 네, 도끼발꺼줘 야, 못 목... 빨리 와 힘들어 아와 임종했대 네. 그런데 왜 여기 붙어 있는 철키고 있었다 어떡하냐 되게 내가 저기 거 없이 가봤거든 응 음. 많이 힘들더라고 <웃음> 통장에 있지 않나 다행히, 다행히 길을 만들어놔서 다행이다 미쳤다 왜그래 어 여기다 여기 들어왔다 죽이니까 좋은 좋은 고괭 이도는데 태영이 <웃음>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웃음> 태영이 그쪽은 안전하냐 나 지금 땅굴로 들어가고 있다 나 지금 두더지 못... 작전이다 너 봤지 나 방금 엄청 두들겨 맞았어 됐겠다. 일단 근데 티티 풀야 응? 이게 죽은 애들 다 이거 응. 얘네 얘네 죽이면은 좋은 거 준다? 뭐나나나 나, 나 그거 그거 얻었는데 헬멧 아 그거 주더라. 고갱이야 여기 뭐 소행성 같은 거 있길래 한번 봐봤는데 그거 있어. 다이아몬드 있어. 응. 야 거기서 철좀 구해와줘. 나 여기 한번 이어 볼게. 시작 중이다. 끝없이 <웃음> 지금. 이거 그냥 스카이 블록인데. 설마 뭐 있겠어. 밀리겠다. 치심야 된다. 여기서 한 발자국을 더 움직이면 죽는다. 한 발자국 움직여서 죽었다. 옛 나, 땅, 땅, 야, 나, 나, 신대륙 발견 많이 했다. 근데 별로 없더라. 오케이. 스트레스 어. 게 많다. 두 군데 더 열었고. 한 군데 더 개척해볼까? 로. 이 다리 완공시켜볼게 로, 로. 완공 들어갔더라 요 안에 뭐 있는데? 이건 뭐야? 로톤 다음 목표 저기. 야 그쪽 계속 파봐. 광물 맞나? 괜찮냐 너? 지난데 <웃음> 스켈레톤이..였더라? 인센트들은 활을 들고 있었다 나 어디냐고? 야 yeah. 나? 나 지금 거기다 무서운데 있다. 뭐야 여기? 여기 막 블레이즈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뭐 아침이라서 없다. 어딨냐? 나 보이, 나 보이지 않나? 그 위쪽에 있으면. 안 보인다, 지금. 땅, 위쪽에 있으면 땅 연장되는 거모뭘 텐데. 연장. 필요하다. 만드면 되겠다 그냥. 응? 나는 나는 안 먹고 싶어요. 열한 시? 음. 세상시 어. 응 음. 태영이 여기 와 봐. 누구? 누구한테 서다 음. 음. 아. 나다 <놀람> <놀람> <놀람> 야야 야, 이거 와봐 몰라 여기 뭐 이상한 데 있어 안걸 TP 타든지 그거 찾아라는데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있어. 책 선반을 찾아라는데. 어, 이거 일단 이거 농사나 하자기운네 왜냐면 모르고 밥 밟아서 일그러졌다. 뭔데? 어, 뭐야 뭔 소리야. 어이거 여기 그거 이거 만들어야겠다 어. 나 밀을 키울까? 감자를 키울까? 감자 키우자 야 음식 걱정 안해도 되겠어오 선반을 찾으라는데, 이건 뭐냐, 근데. 책 선반 하나 찾자. 불교 띈거 있겠지 뭐 배영은 누가 있는데? 어 그거 캐자 나중에 나 지금 그거 있어 최고갱이 열심히 키워 나책 선반이나 찾아볼게. 거 저기 가볼까.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여기. 어디 나 어디? 어? 뭐 이상한 소리나 가서두 소리야 되나? 응 음. 안돼 넣어졌다 다시 가보지 뭐 근데 이거 보스 보스전을 20개 해야 되는데 어, 어디, 너 만들고 있었더라, 내가. 뭐 이상한 버튼 있고 난리났다. 그뭐책 선반을 찾아래. 나도 좋은 장비 좀주놓 야, 여기 블레이즈 돌아다니고. 씨. 게. 피하면 되겠지. 네. 설마 쫓아오겠어. 오, 씨, 쫓아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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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집 같은 데 있었는데? 이게 있는데. 아상계 잠겨있단다. 네, 네. 일 바다. 그 농장 같은데? 어. 그 이상한 얼음 막 있고 건물 막 있는 곳 있다 이거. 그게 응? 오른쪽에. 아 진짜. 얼음 있고 건물 있는 거. 뾰족한 거. 네일네도 모르겠다 이기를 일단 우리 집에서 1034일 966 34에 966? 34에 1에서 1034. 사용자 또 있다. 어딘 줄 알겠다. 여건데나 장비가 없다. 나철좀 줄래? 표 막히고 있다 지금. 없어가지고. 나두개 있거든. 녹여서 올게. 응, 뜯어놔. 1034. 됐다. 철. 나도 이제 철칼 쓴다. 철칼 쓰면 안 되지. 손 나지. 아 혹시 이거가? 내가 오른쪽에 길이 어 놓은데. 랜더아저집 같은데. 아 오케이. 본인 줘야겠다. 응. 우 가운데. 못 어때? 졌다. <웃음> 스킬레턴이랑 싸워서 졌다. 근런데 내가 철 보는 데가 있거든. 보스 혼내러 가자. 정기서가지 응, 어디 가고? 가볼... 알겠다 그래? 에이, 나무 마음에 안 든다. 나중에 배 자. 괜찮냐, 너?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없지? 우리당근 줬어. 우이보당 없는데? 음. 그러면은 이상한 검은색 발판이 있어. 리의 순간 바로 보스의당근조 해볼래? 군발판이 어디 있지? 어나어떻게나 감자 다 놔두고 왔는데 이렇게 김치 저그칸 떨어질래 일단, 한번 가보자. 뒤져도 저놈은 패고 뒤지자. 크리퍼 있으면 다기 어디? 없지. 어디 있는데? 아, 아, 거기 있다는 거가. 아, 맞네. 저기도 집이 있네. 3층. 네, <웃음> 된가 <거. 웃음> 크리퍼 있는데 활만 들고 와야겠다. 어디 있으면 크리퍼가. 안돼. 또 떨어졌다. 만들어서 와야지. 뭐야? 아이씨 거미. 얼마나 거미? 안돼. 상자 하나 만들까? 만들자. 이거 금조 없죠? 금조가 뭐임? 어, 금조 받았어. 터졌어. 뭐 상처난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데 씨또 죽었다 집에 상처났어 아니 상처 안나 폭탄 안 뭐막히는것 같다 폭탄 터져도 괜찮은 것 같다 음, 그렇군 됐다 음. 양털을 발견했거든? 근데 양털이 뭘 불리는지 모르겠어 네. 거미 줄 되게 많은데 어, 그렇네. 오케이. 네. 이거 부셔버려, 이씨. 거미줄 다 부수자. 밟아볼까? 어디다 양쪽에 음. 뜨면? 어디 생김? 공나 어디 있냐? 얼마나 세길래? 하나만 꺼냈다. <웃음> 하나만 꺼낸 게 아닌 것 같은데. 소... 아직 깨가 나오지? 나 분명히 한, 한 개만 했는데너3 5한개 꺼내 내가 어 무대 왜또 들어오는지 되게 <웃음> 모르 아, 이제. 네. 몰라, 일단 입고 보자. 필요했다. 많이 아픈데. <웃음> 야우르를 어디다 돌아는 거냐? 야, 야, 그 양털 줘 봐. 발부르고 있 어, 누네네거 어. 만들었는데. 겁나 뜨. 장사 좋게, 졌다 흡수가 뭐였지? o b s 이네 아보인다피 히스트 히스트를 좀 보여야 되나 요두 개면 괜찮은 것 같은데 형 한번 다시 가봅시다 두두 워낙 길이로서. 태웅이 즉시 <웃음> 회복 삼빠니까 안죽어 죽는다 뭐 이상한 사기템 주는데 하나만 주어보자칼 하나만 줘봐 뭐 붙은거냐 어... 살충 약차나 아일크롬 간파 왜 여기? 프린트인데 블럭이? 응? 어 달려들어가 들어가야 돼 <웃음> 바닥 타고 들어가면 되나 어? 그래라 그슨 말이 더다 미안 됐다 나 이제 무적이다 <웃음> <웃음> 아그러는다 잠깐만 내가 <웃음> 다이아몬드 카에다 날카로 327 32676을 붙여 볼게. 충분히 충분히 샤프니스 파월 288은 안된다. 지야 밀치기가 뭐지? 됐어. 뭐 따도 하나 만들자. 어? 살충이네. 오 밖에 안 되네. 일단 이 상태로 가보지 뭐. 팀, 로고부터 시, 루어, 멘딩 파워. 빠따다다 <웃음> 빠따다 <웃음> 미안 모르겠다 더. 다음 부스 한번 찾아볼게 <웃음> 응 무쳤다. 몇 특별한 거 없는 데는 그냥 폭발시킬까? 1도네. 네. 폭발입니다. 이 뭐야? 어? 네 그 뭐지? 강타? 그거 음. 사람 맞으면 아프 음. 영어로 뭐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 뭐하려고? 응. 음. 그냥 찾고 있어. 너 설마 그런거 그 그런 할거지? 이게 뭐지? 지 수순 찾았다. 어? 그게... 손대는 거. 그렇지. 내 물을 알수 없을 때 옆면을 폭발시킨다. 룩이 좀 수상한데. <웃음> 그런 거 갑자기 왜 그거 쳐. 세이 명령어 있길래 보스 없는 것 같아 일단 이 청록색 음, 색깔은 어디다 넣는 거지? 왜날나다녀이기 기념비 있는 데 가져달라는데 기념비가 없어 있다. 여기 보스 있다 어디? 가 가보셨다 어? 응? <웃음> 야볼스 <웃음> 없는데? 아니 얘 죽여가지고 설명 못하잖아 몰라 일단 다 폭발시켜 열받으니까 일단 이 상자 강제로 따볼게 <웃음> <웃음> 이 엔더맨에 상자 잠겨있다 했는데 강제로 땄다 엔더맨 임종 미안 전화 왔다 전동건이다 S.O.F 음. 이게 다 박살냈는데 아무것도 없다 뭐야 너너 어디야? 니뭐 아이유 뮤지키 보습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뭐 하고 있는가, 자는데. 어, 마크. 마크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없네. 어, 어, 형. 어, 책장이다. 이거, 절로 갖다 달라 했는데. 가보지 뭐. 그래. 화공으로. 어이들아아 그래 여기 뭐 보자 아 저기지 저기 <웃음> 음. 뭐, 야, 이거, 어디다 갔다. 뭔 소리야, 저건? 저 열기고 가봤나? 이거 볼까 야, 여기 상자 꽤 많다. <웃음> 그냥 폭발시킬게 됐다 문 땄다 박살 박살 여기 크리퍼 되게 많은데 응 음, 어디서 앤맨맨 띄진 소리가 날까? 것도 <웃음> TNT에 TNT에 맞아 터져가지고 날아가는 불쌍한 불쌍한 포여가 느껴졌다 너도 그렇게 내볼래? 아니난 엔더네이드를 쉽지 않아. 여기 문좀 따자. 너무 가깝하다, 여기. 가깝하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건 마구잡이로 잡아 부숴던 말이야. 땄다. 뭔데, 여기? <웃음> 뭔데, 여기? 이럴 줄 알았는데 볼 수가 없다. 야, 이따 이거 다, 다 꺼내가 라 됐다. 여기 텐티 세레모니 해야겠지. 여기 텐티 세레모니 간디? 자작 아작 냈고 어 이제 여기 가 보자 아 열받아 자, 한번 뜯어보자. 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사막 있는데 와봐 왜 이거 퍼즐이야 이 퍼즐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폭발시켜야겠다 나중에 이게 말은 너무 너한쓴 거지 으아. 위아도 <웃음> 별로 없다 텐티아 으아. 으아. 으얼으좀 으아. 으아. 으아. 최아 으아. 으아. 으아. 어 가 모험 모드로 바뀌었다. 뜨디죠, 뜨리죠. 여기 하늘 보면 올라가는데. 어? 잠깐만. 부셔. 어차피 필요한 건다 얻었지. 그러고 보다. 여기한번 가보자. 조맨한데 보고 뭐 없으면 그냥 부셔버릴게. 성장 하나를 부셨다. 기도 부셔버려라 아 내가 부셔버렸네 이미 얘 뭔데 패까? 그에서 먼지거리 안죽인가 자네 내가 개끼고 있다 부셨다 가자 이 쓸모없는 것들은 다버리게 와, 랭몬 가 봐라. 요런 나브링이들다죽었나 어디선가 민경은 프라이팬에 라면을 만들었다. 뭐야, 저거. 됐다. 야, 프라이팬 라면맛있나 응. 나중에 한번 해볼까? 쉬어버려. 조만간. 됐다, 됐다. 뭐야, 씨. 말로. 뭐냐, 나. 아, 열받는다. 셜커 박스. 이상한 소리 낸다. 너희들 이제 폭발이다. 폭발. 배 같은데, 아마. 근데. 와, 냉몬인거 봐라, 이거. 여기 보스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야, 영상 왜 이래, 랭이야 이거? 부셔졌는데? 액자. 액자였다. 뭔 것도 내가 부셔버릴까? 그래? 자, <웃음> 사악한 거 봐라. 여기, 여기. 이구가 좁아서 짜증나지만 부셔버리면 되죠 이건 무슨 맵이요? 몰라 그냥 탈출 맵아 탈출 맵니야 그냥 커스텀 맵 아유 내가 부셔버렸구나 다 부셨고 부셨고 어. 아어 진짜 저희가 왜저 시킨 게 많아 진짜 씨. 어? 이게 온것 같은데 없어. 지금 뭐 좋은 거줄것 같다. 일로와. 은만이입야 여기 뭐 이상한 그거 있는데 텔레포터. 부셔버릴까? 어, 부셨는데아 이거 한번 그냥 폭발시킬게. 마음에 안 들어 너네들. 일단 맵 파손 시켰다. 저희한테 일단 맵파손 시켰다. 이제 배게깨 하나도 없다.